네, 자, 문제 풀어보셨어요? 예, 네, 자,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8번 보시죠. 자, 8번에 2번은왜 틀렸을까요? 예, 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1번은 지상 경계 구분하는 거고, 자, 3번은 건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4개 있어요. 네 개, 걸칠 수 있는 거네 개, 판, 사, 공, 간 자, 우리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걸쳐 살아요. 그래서 판결도 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는 말이죠. 자, 4번 보시면, 매매를 위해 분할을 하려 그런다. 그러면 지상 경계 먼저 표지 설치하고, 측량하고, 도면에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5번은 재방 보이죠? 재방 보이면 바깥쪽 어깨 부분, 요 결정한다. 맞죠? 자, 9번 보시면 지상 경계점 등록, 등록상으로 오른 거 사진 파일, 사진 파일. 나머지는 없는 것들 막 지어낸 겁니다. 무슨 제조 연어를 이런 거 우유팩에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진 파일, 이거요. 예. 자, 10번 보시죠.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게 4개 있어요. 판, 사, 공, 관. 자, 판사 공관. 1번은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걸리면 안 돼요. 1번이고요. 자 이제 면적 얘기로 갈 건데요 자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경우 두개 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합병하고 지목변경 측량 필요 없고 면적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자 이거를 한 필지로 합병 한대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여기 200제곱미터 합치면 300제곱미터 자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지목변경은요 토지가 10번지 였었는데 10번 지었었는데 임야였었대. 근데 대로 바뀐대요. 지목이 바뀌잖아요. 원래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지목 바꾸면 100제곱미터 그대로죠. 그래서 지목만 바꾸기 때문에 면적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목변경과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설마 저런 게 나올까? 계속 나와요. 합병과 지목변경은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다. 자, 얘네 나머지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요즘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요거 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면적. 자, 면적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써야 돼요? 자, 보통은요, 보통은요, 면적은요, 측량, 측량. 측량을 해가지고, 뭐, 몇 제곱미터가 나온다고요. 몇 제곱미터. 근데 대신에 측량 안 하는 게두개 있단 말이에요.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측량 대상이 아니다. 면적 측정 안 한다. 그죠? 만약에 측량을 해가지고요, 면적이요, 이렇게 나왔대요. 123.45제 검사가 나왔대. 그럼 이걸 가져다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 좌표등록부에는 면적을 안 적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그랬죠? 그럼 적을 때 뭐라고 적어야 되냐? 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뭔가 고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멍때리, 멍때리는 거예요? 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뭘로 적어야 돼요? 자, 요거는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예요 자, 이게요 그 동네 축척을 알아야 돼요 그 동네 축척이 제일 기본이 1200분의 1 1 2 0 0분이 기본이에요 1200분의 1 자, 이거 곱하기 2 하면 뭐라고요? 곱하기 2 분수의 곱하기, 6 0 0분의이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가 2,400분에, 그죠? 모른, 모르면, 아는 척 해, 아는 척 해.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뭐, 예. 모른 척 하면 무시당이제 자, 분수에 곱하기 2를 하면 6 0 0분1이되고 나누기 2를 해야 2,400이 돼요.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요. 커지는 거, 이게 작아지는 거.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예. 이 커지는 거고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분수잖아. 분수. 죠 그렇죠? 예. 요게 기준이에요. 예. 축척이 큰 거고 축척이 작은 거예요. 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임야도에서는 3000분의 1 축척과 6000분의 1 축척을 씁니다. 그래서 총축총 축척이 총5 개가 있었는데 2 개가 추가됐어요. 500분의 1과 또 1000분의 1이 추가됐어요. 그럼 총 지적법상 축척이 7 개. 자, 지적도에는 7개 축척을 다 쓰고요. 임야도에는 그중에 두 개를 씁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을 이렇게 써요. 이걸 지금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줄을 거예요 자, 500분의 1은 보통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면 그 동네 땅값이 비싼데요? 싼데요. 비싼데요. 미술시간, 수학시간? 수학시간. 자, 좌표로 등록된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하고 600분의 1 지역하고는 0.1제곱미터가 최소예요. 최소 면적. 이거보다 작으면 끝수처를 해야 돼. 자, 이거보다 작으면 무조건 0.1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네는 1제곱미터 최소 면적이에요. 이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줘야 돼요. 만약에 그 동네가 600분의 1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끊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123에서 끊어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 질문에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땅값이 비싼 동네인지 일반적인지. 따라서 자 1이냐 0.1이냐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1로 내겠어요? 0.1로 내겠어요? 그거 봐다 못됐어 <웃음> 0.1로 낼 거란 말이에요 그죠? .1. 그럼 죠 0.1. 그 분명히 6 0 0 분의 1이나 개발사업 좌표 등록 부죠 이렇게 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는 거죠 여기까지 끊는 거죠? 그럼 뒤에 5는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자, 이게 반올림 그러잖아요 4, 4, 5, 2,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4, 4, 5, 어떻게 해요? 1, 2, 3, 4는 어떻게? 해? 버리고, 5, 6, 7, 8, 9는 어떻게? 해? 올리고,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왜? 4개 버리고 5개 올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씩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5, 4, 5, 2, 5, 4, 5, 1. 공평하게 5사업을 알아요. 5사업. 5. 5개씩. 그렇죠? 1, 2, 3, 4는 버리고. 똑같아요. 근데 6, 7, 8, 9는 올리고. 그렇죠? 5는 따로 봐라. 자, 5는 0이나 짝수가 있으면 5를 버리고. 홀수가 있으면 5를 올려라. 그래서 버리는 거 5개, 올리는 거 5개. 5개, 5개. 그래서 5일 때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오는 홀수인데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5의 바로 앞에를 봐야 돼. 5 바로 앞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앞자리 숫자까지. 그걸 판단해서, 앞에 0 짝수가 있으면 5를 버리고, 앞에 홀수가 있으면 5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어, 끄떡끄떡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문제풀이 들어가서, 뭐라 그랬더라! 그러나 말이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 외우는 방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홀수 좋아해요? 짝수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짝수 좋아해야 돼, 짝수. 짝수 좋아해야 돼요, 그죠? 홀수 좋아하면 오늘부터 호렙 비! <웃음> 뭘 좋아해야 돼요? 짝수 좋아야 돼, 짝수. 아시겠죠? 자, 무조건 짝수에 맞춰야 짝수. 자, 짝수. 짝수를 어떻게 맞추나 보여드릴게요. 짝수에 맞춰야 돼요. 자, 우리는 600분의 1 /600 지역이다 봅니다.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봐야 돼요. 1 3 4 1이 났어. 4, 2. 4, 3. 자, 4, 4. 자, 1, 2, 3, 4. 어떻게? 버려. 그죠? 123.4.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100. 자, 123.49, 48, 47, 46. 다 어떻게? 올려야죠. 올려서. 123.5가 5. 그죠? 렇 자, 이제 왔어, 왔어, 왔어. 자, 뭐가 왔어요? 123.45가 왔어요. 5가 하면 앞에 보라 그랬지, 앞에. 앞에 4가, 짝수. 우리 짝수를 좋아해, 싫어해. 짝수 좋아해야 돼요. 예, 이것도 못하면 뭐 심각한 거야. 자, 짝수 좋아해, 짝수. 짝수 좋으니까 5를 올리면 홀수가 되잖아요. 5를 버려서 짝수 그대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또 가볼까요? 자, 123.35, 35, 35, 35. 앞에 3이 있어. 3은 홀수잖아요. 홀수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면 어떻게 해? 올려서 짝수를 바꿔야 돼. 어떤 분은 2로 쓰래. 2로는 안 돼. 2로, 2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2로 안 되고 5로 올려서 4로 가네그 결국은 두개가 똑같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 자, 또 갑니다. 자 123.1호는 어떻게 할까? 123.1이 있으면 2로 가지. 123.2호는 어떻게 123.2로 가는 건 2, 짝수잖아요. 그렇죠? 123.6호는 어떻게 1 2 3 6, 6, 6 갈수록 짝수홀수 헷갈리더라고 6은 짝수예요 네. 다시 123.5, 5는 어떻게? 1 3 6이에요6 그랬더니 5, 2개는 안 배웠대 5, 2개는 뭐 5, 2개 아니야 이거 그냥 홀수, 홀수, 홀수니까 올리는 거예요 네. 다시 자 123.6은 어떻게 해1 3 6자 7호는? 8, 8, 8호는? 8을 맞추는 거예요 홀수가 좋아요 짝수가, 좋아요 짝수가 좋아 짝수가 좋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여기서 1234 어떻게 해요 버리고 6789는 올리잖아요 이거를 법에 쓸때1234 6789로 못 써요 그 법에 뭐라 썼냐면 자 5미만은 버리고 5초가 는 올리고, 자 여기는 미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초과는 올리고 이렇게 있어요. 5일 때는 영짝수를 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해요? 예? 6이지, 그죠? 예. 4호는 4죠. 그죠? 요거는. 네, 난리 났죠? 그죠자 네. 여기는요. 여기 끊고 뒤를 보니까 아, 5보다 큰거에 작은 거요? 커요? 작아요? 커. 초과. 초가, 초과초면 초가. 어떻게 해라 올려라. 그래서 123.6이요. 에 만약에 1빼면 어떻게 해? 뭘 버려. 올려 버려요? 올려. 앞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것도 올리고. 있어도 올리고. 이렇게 돼요. 보세요. 예, 요거 어떻게? 해? 4, 5잖아, 4, 5. 4가 짝수니까 5를 버리는 거지. 근데 1이 붙으면 어떻게?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이 경우는 앞에 짝수가 있기 때문에 5냐, 5, 일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어차피 마찬가지야. 1이든 없든 앞에 홀수니까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우리 시험 문제에 요거가 두번 나왔어요. 요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논란거리가 생겨요. 아니, 이거는 5만 보는 거다, 뒤에는 안 보는 거다라고 주장해버리면 또 애매해져.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골차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안 냈어요. 안 내고 요것만 두번 나왔어요. 요거는 5니, 5, 1이니 그러든지 어쨌든 올리는 걸로 결론 나기 때문에 논란이 안 생겨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 홀수가 있으면 5로 끝나든 5, 1로 끝나든 어쨌든 다 초과하고 앞에 홀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앞에 4, 5, 1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이때는 좀 애매해집니다 예, 만약에 5까지만 보면 버리는 거고 5, 1까지 들어왔다고 라 하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이 달라져요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올리는 걸로 하셔야 돼요 올리는 걸로 하셔야 돼요 이건 4가 아니라 5로 가셔야 돼요 이건 5가 아니라 5, 1이니까 5보다 큰 숫자로 보는 거예요 5 초과로 보기 때문에 올리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출제 안 하거든요.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기출문제도 없어요. 요거는 기출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무조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칠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과 600분의 1 지역이면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요? 0.1. 그죠? 그 뒤에 끝수는 0.05를 가지고 초과 미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일반 지역은 그냥 1로 가는 겁니다. 1.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문제 11번 보세요 11번 자 11번에 1번에 보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 요게 변하는 게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어요. 요거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 소관청이 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할 수 있다, 있다. 1번 맞고요. 2번에 토지 이용 현황 아니죠? 토지 이동 현황. 저 이용 계획 아니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조사 현황.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요?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그죠? 예,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은 이 용이 아니라 이 동이니까 틀렸고요. 자 (3번으로) 보시면 지번을 변경 자 (3번에) 지번 변경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랬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소관청은 일시적, 임시적으로 용도가 바뀌면 자, 지목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바뀔 때만 지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일시적일 때할수 없어요 5번에 600분의 1 /600 지역 밑줄 600분의 1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죠 한필지 면적이 1제곱부터 미만일 때는 1로 한다 이거 완전 틀렸죠 자, 1이 아니라 0.1 미만이면 0.1제곱미터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5번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1번만 오른 거예요 다음 이 12번 문제 가보세요 12번 600분의 1 알려드렸죠 600분의 1 걸렸어요 그럼 계산한 값이 325.551이 걸렸어요 이거 5나 5,1이나 똑같다고 그랬죠 어차피 앞에가 5 홀수니까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서 325.6이 가는 거죠 또 6이다 그러면서 2번 찍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 실제로 많이 실수해요. 실제로 자 13번 보십니다. 자 13번, 13번의 1번 경위의 측량 방법 밑줄 치시고요. 자 13번 1번 경위의 측량 방법 이거 미술 시간이니까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 시간. 땅값이 비싼데 비싼데 그 동네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합니다. 일반 도회지역 일반 지역이라면 전자. 면적 측정기라고 아까 쓴적 있어요. 일반적인 전자면적 측정기고 이거는 비싼 지역이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이 맞아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0.1까지 단위로 결정하지요. 그 다음에 3번 면적은 수평면상 2차원이에요 2차원 면적만 따지기 때문에 맞고요 자 4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할 때는 쇠로 측량을 해서 쇠면적을 정해줘야 됩니다 등록 전환은 어디서 어디로 갈까요?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쇠로 더 정밀한 면적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쇠로 측량을 합니다 신규 등록은 바다를 메꿔서 처음 토지가 생겼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돼요 자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음 새로 측량하여 새로 측 이게 틀렸어요. 합산하는 건 맞아요. 원래 기존 면적을 합산하는 거지, 새로 측량해서 합산하는 건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72페이지로 이동할 겁니다. 72페이지. <웃음> 자, 72페이지. 왜 깜짝 놀라요? 누가 공부해놨어요? 예. 네. 자, 72페이지로 자, 넘어가시면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가 나올 거예요. 72페이지. 자, 72페이지 토지의 이동이 있는데요. 그 토지 이동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서 페이지로 한 뭐,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딱한 면에 정리 끝냈어. 큰감동은 없네. 어, 난 되게 감동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한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그중에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만 추려가지고 추리, 리딱 정리했어요. 그럼 요거만 보면 되냐? 이거라도 외우고 시작하자고요. 그러니까 분량을 많이 해드리면 다못 보더라고. 보다가 질리고. 그래서 정말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것들만 얘기를 한 거고요. 그중에서도 요것도 출제해서 작년에 정리 바로 출제됐습니다. 계속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특히 합병과 지목변경은, 자, 측량 대상이 아니다. 방금 배운 거죠? 예. 네. 그 다음, 신규 등록이라는 건요, 처음 바다를 메꿔서 첫 등록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 거다! 라고 증명해야 돼. 내 거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판결도 있고, 이 매립사업 공사 내가 했다. 준공검사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건 지방자치단체 누구 줘라. 라고 써주는 서류. 그 밖에 소유권 증서가 들어갔는데 자, 문제는 아직 등기부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하러 갈때 등기부 뛰어간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측량은 해가지만 등기는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등기소에 촉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촉탁은 등기가 있은 다음에 등기소에다가 우리 이거 했으니까 니네도 돼 라고 알려주는 건데 신규 등록에서는 절대 등기 촉탁이 들어갈 리가 없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무조건 등기자 나오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이게 설마 싶은데 계속 출제돼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고 신규 등록 신청하러 갈때 증명서 갖고 갈 수가 없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다음,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어,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 올라 그러면 새로 측량을 하겠죠? 새로 측량을 했는데 다시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넘어 오는데 임야 대장에 원래 면적이 써 있어 안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토지 대장에 새로 쓸 거면 그대로 쓰겠어요. 새로, 새로 측량한 거 쓰겠어요. 새로 측량을 쓰겠지. 그럼 이두 개, 원래 면적과 새로 측량한 면적,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차가 나는데,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 허용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요. 허용범위 이내면, 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옛날 거 써요, 새거 써요? 새거 써요. 새거 써요. 옛날 거왜 써? 무조건 새거 써요. 자, 오차 허용범위 이내면 그냥 새거 쓰고 말아요. 근데,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그 많이 틀린 거요 조금 틀려요. 많이 틀렸지. 그러면 옛날 거 써요, 새거 써요. 새거 써요. 근데 옛날 면적이 틀렸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 고치고 간다고. 고치고 간다고. 고치고 간다고. 고치고 간다고. 이거 신청해서 정정이에요? 직권 정정이에요? 직권 정정이라고.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을 하고 새 거를 쓰는 거고, 이내일 때는 그냥 새거 쓰고 마는 거예요. 자, 요, 구별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내 초과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등록 전환이 넘어갈 때, 세로 측량한 것과 원래 면적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차호행부 이내로이 넘어가, 가는 거고, 어, 너무 많이 들렸는데 그럼 옛날 거 지고 주 가. 이건 굳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직권정정이에요. 예. 요거, 작년에 아예 한문제짜로 나왔어요. 이게 한 문제짜리. 초과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직권정정으로 간다. 이게 답이었어요, 답. 그냥 딱한문제짜로 나왔어요. 이걸로 통으로. 예. 자 그다음 분할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일부 형질 변경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자 토지가 하나 있는데요. 토지가 자 10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게 임야였어. 임야였는데 요만큼만 산을 깎아 가지고 집지라려고 용도가 일부 바뀌는 거죠. 자, 이럴 때에는 잘라가지고 여기는 임야 여기는 대. 이렇게 지목을 두개 넣어줘야 돼요. 또한 필지에 지목이 두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분할 꼭 해줘야 돼. 이때 분할이 60일이고 60일 이내 분할 신청하면서 여기다가 플러스 지목 변경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다시 이거는 원래 분할은 자유인데 일부 형질 변경 요 멘트가 나와야 돼요. 일부 형질 변경 이럴 때는 지목 변경 넣으면서 60인에 잘라라 라고 의무사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의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일부 형질 변경을 꼭 잡아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일부 매매의 경우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일부 매매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고 일부 형질 변경 그러면 의무사항이 생겨요 또 빨리 잘라라 그리고 지목도 같이 바꿔라 라고 의무 6 0인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도 원래 자유예요. 자, 둘다내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합병 의무가 60일짜리 들어오는 게 역시 두개 있어요.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로 들어간다면 합병하고 가시라. 또 도로를 낸다거나 하는 공공사업이 들어갈 때는 합병하고 가시라. 그래서 60일짜리 합병 의무가 두개 나오고요. 자, 뭘 제한사항은 뭐 아까 잠깐 했는데, 여기 정규 수업 시간에 넘어가서 하고요. 둘다 측량 안 하는 거 아시죠? 측량하는 거 여기까지. 자, 정말 핵심만 쫙 추려놨습니다, 일단.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7 2페이 6번 보세요 자 6번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요 예자 바다로 됐으면 신규등록이랑 반대죠 거꾸로 바다가 됐기 때문에 말소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인데 바다로 가르 앉았어 내가 알아볼라 그 옆에 살아 멀리 살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뭐라 그럴까? 이땅 네 없더라! 그럼 큰일 나 그죠? 예. 자, 어떻게 해요? 말소 신청하셔야 되겠다. 말소 신청하셔야겠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다른 애들은 다 60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90일입니다. 자, 언제부터 90일? 통지 받은 날. 무조건 받은 날이 앞에 붙어야 돼요. 자, 통지 한날 그러면 얘는 모르는 거예요. 통지 한 날을. 통지 받은 날. 로부터 어? 90일 내에 신청하라! 라고 사전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통지 받고 신청을 할까, 안 할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안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 직권말소 하고 나서 사후에 또 통지해줍니다. 사후에 자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다가 사후통지 그죠? 사후통지 여기다가 15일 또는 7일 이렇게 쓰세요. 사후통지 15일 또는 7일이라고 쓰세요. 사후통지 15일 또는 7일, 15일 또는 7일이라고 아까 썼던 기억이. 아까 그런 거 썼어요? 15일치를 어디서 썼죠? 아까 거기? 아까 거기 어디? 어 복구, 복구, 복구. 복구 끝나고 나면 소유자한테 통지해준다 라고 15일치를 썼던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자, 한장 앞으로. 71페이지. 자, 놀라운 일이죠? 71페이지. 예. 바로 앞장에 써있네. 자, 71페이지. 거기 그림에. 15일 7일 써 있어요? 예, 네, 복구하고 나서 소유자한테 알려주고요. 지금처럼 말소하고 나서도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통지. 그 다음에 밑자였 동그라미. 밑, 밑, 밑, 밑, 밑. 자, 밑.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밑이라고 하면 양쪽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한테도 알려주고,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알려주고, 양쪽에 사후 통지를 해줍니다. 니땅말소이땅 아, 네 말수, 네 말수해서 니땅 아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관리청에는 거기 바다니까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양쪽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요 회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회복됐다면 그 사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쇳땅이야쇳 땅. 쇳땅이니까 소유자가 회복 신청한다 그런 말은 안 나와요 회복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소관청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지적소관청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 회복도, 회복도, 회복도, 9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회복 신청 90일은 없어요. 말소 신청 90일이 있는 거예요. 회복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거를 지금 72페이지 밑에다가 참고로 적어 놨어요. 그 옆에다가 90일 회복 신청 X라고 쓰세요. 90일 회복 신청 X. 자 90일 회복 신청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말소 신청만 9 0일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옆에 페이지 73페이지 빈출 질문을 보실 건데요. 맨 위에 기억해 보시면 소관청이 신규 등록한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했다. 그럴 그수 있어요. 소유자가 처음 신규 등록할 때 판결이라든가 서류를 들고 와서내 거다라고 증명하거든요. 그러면 조사해서 처음 등록을 해놓고 나서 등기 촉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등기부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등기 촉탁 대상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많이 나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량해요. 면적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두개 합병,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소유자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됐어. 자, 이럴 때는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같이 첨부하는 거 지목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건 지목변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배운 신규등록, 등록전환 뭐 전부 다, 다 마찬가지로 그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면 시도지사의 확인이 아니라요 지적 소관청의 확인이에요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소관청 확인받고 제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틀린 겁니다 이거를 지적 소관청 확인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서류를 거기서 관리하는데 거기다 띄워다가 또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걸 시도지사 확인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 보실 거예요 23번 되게 간단하죠 자 23번을 딱 보고 덥석 1번 찍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네, 다시 23번의 포인트가 뭐예요? 토지의 이동 토지 이동이란게 게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 표시가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예요 이걸 토지 표시라 그럽니다.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는 다른 얘기예요. 소유자는 권리 문제기 이 때문에 토지 표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표시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토지 표시 소지지면 경자가 새로 정해지는 게 신규 등록. 자 말수하는 거는 바다로 되었기 때문에 말수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변경하는 것도 많이 있었죠? 등록 전환, 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하는거 이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토지의 이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토지 이동. 그럼 여기 보시면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이고, 자, 분할,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말소 다 토지 이동이에요. 근데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동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2 3번 정답은 5번만 되는 거예요. 이 토지 표시랑 상관없는 얘기다. 다음 24번 보실 겁니다. 자, 24번은 신규 등록 문제네요. 신규 등록이라 하면 새로 조성된 토지. 자, 바다를 메꿔서 토지가 새로 생겼단 말이죠. 이거 또 등록이 누락된 거 이거 발견해서 처음 등록하는 걸 말하죠. 이것도 역시 60일입니다. 대부분 다 60일이에요. 자, 대부분 60일인데 90일짜리 뭐 있었죠? 바다로 된 채, 고9 0일이고요 60일입니다. 신청해야 되는데, 게을리 해도 처벌은 없는데요, 거짓말하면 처벌이세요. 거짓말하면. 그죠?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안온 거랑, 굳이 와서 뻥친 거랑, 어떤 게 나쁜 놈이요? 굳이 와서 뻥치는 나쁜 놈이지. 그죠? 요거는 처벌해야 돼요. 요거 1년 1만원딱 하나 있습니다. 과태료는 없고요 이건, 이건 형사 처벌이거든요. 센 겁니다. 거짓말 치면 다 무조건 1년 1만원이에요 다음에 3번 소유자 신청으로 신규 등록을 한 경우 그죠? 촉탁한다 OX? X 신규 등록은 촉탁사회가 아니다. 맨날 나오는 거예요. 4번 공인소면 매립의 의거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이공사 내가 있다. 준공검사 확인증 이런 거 갖다 내면 자기소유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등기상 증명서 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등기상 증명서안 들어갑니다. 5번 신규 등록이든 뭐든 서류를 소관청에 관리한대요. 그럼 소관청 확인으로 대신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을 대신할 수있다그죠 소관청 확인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한장 넘기시면 자74 페이지에 개정상 있어요 개정상 작년 개정상인데요 작년에 개정된 걸 아직 따끈따끈해요 첫 번째 등록 전환에다가 똥갈 봐세요 등록 전환 똥세요자 등록 전환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임야 대장에는 대부분 지목이 임야였었겠지. 지목이 임야, 임야 대장에는 임야였는데, 요거를 토지 대장으로 옮기면, 대부분 지목을, 뭐, 전답 대, 대. 대나 뭐, 공장 용지나 이런 걸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OX. 등록 전환할 땐꼭 지목이 바뀌어야 된다, OX. 이게 작년까지는, 대부분 지목 변경하면서 등록전환하면서 같이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개정돼서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원래는 요 원래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될 토지는 등록전환 대상이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구에는 지목 변경이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한 마디도 안 나오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허가 요거 받으면 지목 변경이랑 상관없이 바로 등록전환할 수 있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지목변경에 대한, 지목변경에 대한 요건이 빠졌어요. 작년까지는 지목변경 대상일 때 등록 전환을 같이 한다. 이런 규정이었는데 싹 밟아버리고 허가 신고 받았으면 된다. 허가 신고 받았으면 된다. 허가신고 받았으면 된다. 허가받았으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허가신고만 있으면 지목변경이랑 상관없이 바로 등록전환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심지어 여기 보시면 대부분 토지가 다 전환됐다라든가 또는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역시 등록전환할 수는 있는 거다. 사실상 용도가 바뀌었으면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을 연계시켰는데 지금은 지목변경 따로 등록전환 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등록전환할 때지목변경 가치가 된다면 틀리는 게 이제 예. 요게 이제 작년 개정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적으로 출제하진 않았어요 조만간 또 출제가 될 거니까 등록전환의 대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세 개는 원래 있었고 요거 하나가 자 문구가 바뀐 겁니다 허가 신고 됐으면 지목변경이랑 상관없이 전환을 시켜주겠다 요게요 예전에는 등록 전환을 할때 지목 변경이 안 되어서 전환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하시고 전환은 빨리빨리 해드릴게. 이런 취지로 간 거예요. 등록 전환. 장부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다음. 그 밑에 또 계정 상이더 있어요. 자, 분할.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분할. 분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분할. 자 분할 신청하는 경우는 보통 이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요두 개는 안외워도세요안 되고 요게 개정됐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해드린 거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래 허가 대상이래 그럼 허가를 먼저 받을까요? 분할을 먼저 할까요? 자, 뭐부터 해야 돼요? 허가부터 받고 분할 신청해야지 분할하고 허가 신청한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잡아줬습니다. 예전에 개정 전에는요. 이 순서가 좀 애매했어요. 규정상 애매했는데 요번에 법을 바꾸면서 허가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해라. 허가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아줬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가도 안 받고 분할 신청하러 자꾸 오니까 공무원들이 짜증을 낸 거예요.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허가도 안 받고 왜 자꾸 분할 신청하냐. 그래서 아예 법을 후자를 넣어버렸어요. 이거는 아예 허가 받고 와야 분할 신청을 해주는 거다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분할 대상은 그냥 그렇게 했지 하면 돼요 그리고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 자그 정도 보시고요 25번 문제 보실까요 25번 자 25번 25번 문제 자 25번의 1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분할 신청할 때뭐좀 전에 분할 대상 잠깐 본 거예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경우 분할 신청 후 허가받을 수 있다. 예, 거꾸로 했죠? 예, 허가받은 후 분할 신청하는 겁니다. 그다 그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는 도로, 재방, 하천, 국어유지 이런 게공공사업이에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합병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래 합병은 자유인데. 요 경우는 좀 해라. 자, 이때 날짜를 90일 줄까? 60일 까 60일 줍니다. 90일은 바다로 된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다로는 두지.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날짜가 틀렸어요. 3번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허가 신고. 그렇죠? 허가 신고. 개발의 허가를 받았대요. 그러면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화할 수가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4번에 보세요. 일필지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대요. 이럴 때는 분할 의무가 발생하죠. 며칠이에요? 60일. 이거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을까? 5번은 받아야 된거 90일인데 왜 틀렸어요? 회복 신청. 회복 신청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어요. 말소 신청 90일이 맞는데 회복 신청은 틀렸어요. 그래서 4번만 오른 것이죠. 다음 자 75페이지에 보시면 자이 지적법의 최고 난이도 축척 변경이납니다지적 최고 난이 이 것만 넘어가면 지적법은 끝나는 거예요. 자7 5페이지에 축척 변경 자, 지금 절차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축척 변경 절차를 오늘 좀 전체적인 뼈대는 좀 잡고 가야 돼요. 자 일부러 어, 오늘은 조금 예, 일부러 말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인데 좀 졸리지 않아요? 아, 천천히 하는지 몰랐어요? 빨라요 그래도? 예? 빨라? 더 천천히 해? 푹 주무시게? <웃음> 그건 아닌데 예. 좀 빨리 하면 또 이제 뭐 공개 강의인데 또 처음 지점, 요번 달에 처음 지역부 들어오시는 분 많이 또 계시는 것같더라고 그래서 힘들어하실까 봐좀 천천히 하는데 천천히 하면 좀 텐션이 약해져서 예, 졸고 계신 분이 좀 가끔 계신데,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덜좋시는것 같아요. 에, 조금 다행은 다행인데, 에, 조금 그래도. 듣다 보니까 재밌죠? 예, 그좀 전체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좀 덥죠? 예, 좀 더워요. 에, 요거 축적 변경 뼈대만 살짝 하고 넘어갈 거니까 조금만 이제 버티자고요. 예, 요거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바로 끝날 수 있어요. 예. 자, 축적 축첩 변경은요, 축첩이 바뀌어요. 자, 제일 많이 쓰는 축적이 1200분의 1. 자, 곱하기 하면 600분의 1. 600분의 1. 아까 했잖아요. 나누기 하면 2400분의 1. 이제, 이제 아는 척 해야 돼, 이제. 오늘 같은 얘기만 두세 번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는요, 어, 3000분의 1과 또 하나 6000분의 1.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축적이 있었다가, 자, 두개 축적 추가됐어요. 500분의 1과 또. 1,000분의 이렇게 해서 총 지적도에서는 일곱 개축적했 씁니다 그데 축적 변경에서는 저하고 임야도 얘기 지금은 안 해요 축적 변경에서는 지적도 얘기입니다 지적도에서 자, 정밀도 높이기로 할까 낮추기로 할까 높이게 한다 낮추기 안 해요 정밀도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지적도가 있는데요 이 지적도가 6,000분의 1 도면이래요 6,000분의 1이 뭔 소리 냐면 도면 안에 그려진 토지가 요 1cm, 2cm래요. 1cm, 2cm. 그럼 실제로는? 6,000cm, 12,000cm. 예요 그럼 넓은 거, 좁은 거예요? 큰일인데? 네, 다시. 네. 여기 1cm. 그럼 실제로는? 6,000cm는 몇 미터일까? 아, 어려운 거 났다. 6,000cm는 몇 미터? 심각한데? 100cm는? 100cm는 몇 m? 1m 아니에요? 1m? 나 지금 다른 세상에 사나? 100cm 1m 그죠? 1000cm면? 10m, 6000cm면? 60m. 너무 어려워? 600m? 60m. 도면상 1cm면 실제로는 60m. 도면상 2cm면? 곱하기 해봐요. 60m 곱하기 120m. 120m, 60m를 1cm, 2cm로 줄였다가 6,000분의 1 뜻이에요. 그럼 정밀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걸 높여봐요. 10배 높여봐. 10배. 곱하기 10. 6만 아니야. 6배예요 곱하기 10이니까. 600분의 1. 그럼 1cm가 몇 cm가 되겠어요 1cm 곱하기 10. 나 지금 다른 세상에 사나? <웃음> 1cm 곱하기 10. 10cm, 2cm 곱하기 10, 20cm, 여기다가 10cm, 20cm를 그린다고. 그럼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지. 이게 축첩 변경이 이렇게. 이렇게 일로 오는 거. 절로는 안 보네.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이렇게 하는 게 축첩 변경이라고 그랬더니, 어우, 쉽네, 손가락. 촥촥촥촥 <웃음> 하면 커지, 커진대요. 그럼안 돼. 이게 도면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커지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여기라고요. 더 확대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더 확대하려면, 그냥 손가락으로는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세로 측량을 다시 해야 돼. 측량을 다시 한다는 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을요, 여기 말뚝을 박아, 말뚝, 말뚝, 말뚝 박아. 여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요. 표지 설치하고 나서 표지 설치한 걸 가지고 어떻게 측량을 해야 돼. 그러면, 세로 말뚝 딱딱딱딱 박고 측량하면요, 땅 주인들이 좋아해, 싫어해? 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이제 조금씩 눈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좋아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던 면적보다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왜 싫어하겠어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럼 걔네들한테 돈을 주고받고 해야 돼. 딱 넓어졌냐? 돈 내라. 좁아졌어? 돈 줄게. 이게 뭐야 청산, 청산.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끼니까 일이 복잡해져 그러면 자 이런 축적 변경 사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소관청이 사실 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 소유자들이 혹시 원하면 신청하시라.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필요할 때 어떻게? 직권으로 갈수 있어요. 신청, 직권 다됐는데 어찌됐건 한두 사람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서 전원은 힘들고 적어도 그 동네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는 들고 오시라. 들고 와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축적 변경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하는데 자 뭐가 필요해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있어야 돼 동의서 없으면 신청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소관청이 할라 그래도 동네 사람도 동의는 받아야 돼요 받아 자 받을, 받고 나면 소관청이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 동네 김포시장이 이 동네 소관청이에요 김포시장이 자, 이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말이 많아 일이 많아지면 자기가 결정할 게 많아 이렇게 결정하면 욕먹어 안 먹어 어떻게 도 욕먹어요. 이렇게 결정해도 욕먹고 저렇게 결정해도 욕먹고 항상 그러고 경험하잖아요 욕먹기 싫으면 만들, 만드는 거그 위원회에요 욕먹기 싫을 때 장들이 욕먹기 싫을 때 만드는 게 위원회 자 무슨 위원회 축적 변경 위원회를 만들어요 축적 변경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결정한 거다 라고 떠맡기는 거예요 축적 변경 위원회 결정한 거다 자 여기서 의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았으면 자기 자 친구들을 모아놓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디아가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는 여러 명 있겠죠?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위원을 구성합니다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위원들은 누구 친구들? 소관정 친구들 예를 들어 김포 시장이내 친구들 위원으로 앉혀야겠다 수당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좀앉히면 좋겠지 그럼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그런데 법에다가 돈 많고 공부 잘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에다가 뭐라 썼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렇게만 쓰면 좀 그러니까 소유자 중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중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무슨 뜻이에요? 동네 유지, 동네 유지. 돈 많은 애들. 그렇죠? 그다음 에 공부 잘한 애를 뭐라 고 쓰겠어요?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전문 지식 가진 자는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공부 못한 애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공부 잘하니까 전문지식이 생겼지.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애 또는 공부 잘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학창시절에 돈 많은 애랑 공부 잘하는 애랑 붙으면 누가 더셌어 뭐라고요? 거기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는데. <웃음> 당연히, 둘이 붙으면 얘네가 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위원 중에 2분의 1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10명 중에 2분의 1이면 5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의 소유자가 다섯 명 이하이면 전원 다위원 넣어줘요. 그래서 다섯 명 기준이에요.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이에요. 예. 10명을 쭉 앉혀놓고 보니까 소관청이 딱 보니까 이 친구들 쭉 앉으면 좋은데 한 명이 유독 이뻐. 이쁜 애가 하나 있어 개보시켜. 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위원장은 소관청이 위원 중에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 쭉 앉혀놓고 니네가 결정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의결이 나와야 그거 들고 이제 윗사람 올라가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경기도지사 있지 그게 뭐예요? 시, 도지사 시도사한테 가서 어떻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자, 시도에서 승인받는 게세개 있었어요? 반, 지, 축, 이게 축이에축 반, 지, 축, 반이 뭐예요? 반출, 반출 들고 나올 때 천재지변이나 승인받으면 들고 나온다 그랬었죠? 지는? 지번 변경 지는 그랬지. 그거안 돼. 집원 변경. 자, 축은 축자 변경. 이세 가지는 승인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조 사 승인은 반지축. 그죠죠 예, 뭔가 지축행도 있었는데 지축행은 뭘지 지축행은 응, 도시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에서 본본 붙일 때 도시 개발사업을 준용해서 본본 붙이는 경우가 지축행이 있었어요. 그 도시 개발사업 준용한 거고 승인 받는 거는 반지축. 저개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했어요 자 다시 승인까지 해서 요건 세개 있어야 돼요 동의받고 의결받고 승인받고 요게 기본 요건이에요 그러고 나면 지체없이 공고하고요 공고하고요 공고합니다 자 공고 몇개세개 이게 머리에 틀이 잡혀야 돼요 첫 번째 공고는 시작한다 시행 공고 다 끝나면 확정한다 확정 공고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돈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청산금, 공고. 간단해요. 시작하고 돈 계산하고 끝나요. 시작하고 돈 계산하고 끝나요. 끝났으면 자 도면 새로 만들죠? 도면 새로 만드는 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 자 새로 나온 면적 쓴다 말이에요. 그림 새로 그린다. 등록한다. 등록하고 나면 면적 달라졌잖아요. 그럼 등기소에서 알아볼라 몰라. 등기소에온다 뭐 촉탁한다. 여기까지. 끝. 절차가 이거예요. 자, 요건 세 개의 동의, 의결, 승인, 공고, 공고, 공고. 그럼 뭐 등록하고 등기하고 땡.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자 얘네들 절차 중에 이게 제일 복잡하거든요. 산상 돈이니까 제일 복잡하겠죠. 날짜를 외우시는데요. 자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20일이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20, 30, 15, 20. 책에 다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 20, 30, 15, 20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자 시행 공고는 언제 한다? 아니에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했다 하면 20일은 해야 돼요. 30일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30일은 공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지를 설치해라 표지, 점, 점, 점, 점 이게 뭐라고요?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를 소유자나 점유자가 직접 설치하세요 소관청이 설치하면 욕 먹어 소관청이 설치하면 야내땅 거기 아닌데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직접 설치하세요 자기 현재 점유하는 토지를 설치하세요 대신에 날짜 몇칠 준다? 30일 드릴게. 우리 시행 공고 쳤으니까 30일 이내 표지 설치하세요. 그러면 소유자나 점유자가 표지, 말뚝을 박을 때요. 밀어 설치해? 땡겨 설치해? 밀어 설치하지. 어 그런 건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알아? 밀, 밀지. 옆에 땅 주인은 어떻게 할까? 걔도 밀겠지. 나도 밀고 걔도 밀면 어떻게 해? 만나겠지. 만나서 어떻게 싸우겠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요. 30일, 30일. 30일까지 싸운다고. 30일 땡, 여기 찍은 거예요. 뭐 찍었으면 걔네가 설치한 걸 가지고 뭘 해준다? 측량, 측량. 측량하면 면적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 면적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하나씩 지번별로 조사를 써요. 지번별로. 10번지는 플러스, 11번지는 마이너스. 그래서 하나씩 써. 그다음에 그 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값을 조사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번지는 1제곱미터당 5만원이다, 11번지 1제곱미터당 3만원이다, 나오 그럼 이 증감 면적에다가 가격을 곱해. 곱하면 10번지는 플러스 200만원, 너는 마이너스 50만원이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 그거를, 자, 숨겨요 공고해요. 공고해야지. 청산금 공고를 며칠 이상 한다? 15일 이상. 1 5 공고하고 나면 사람들이 게시판 와서 공고 봐야 안 봐요? 보는 놈도 있고, 안 보는 놈도 있고. 그럼 개별적으로 알려줘. 그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게 20일이에요. 20일이네. 너돈 내라! 나쁘거지. 또돈 받아가라! 수령, 통지. 돈 받아가라는데 안 깨. 돈 받아가라 그랬는데 안 깨. 돈 받아가라는데 안 깨. 깨야지. 돈 내라 그러면 자는 척하고. 예, 사실. 예. 돈 내라. 뭐라고요? 나쁘거지. 돈 받아가라. 수령 통지. 이거 두 개를 며칠이내2 0일이내 오늘 공부했으니까 앞으로 20일 이내에 하나씩 알려 줘야 돼. 렇죠 자, 그러면 납부 고지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이 신청? 이청? 신이 신청 할수 있어요.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이 신청. 근데 이 신청할 거리가 없으면 예? 네? 납부해지 야 납부 납부. 납부는 누가 누구한테? 소유자가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관청이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는 거예요. 납부. 그다음에 수령 통지를 받았으면 어떡해요? 돈 받아가래 돈 받아가 그러면 어떡해? 이의신청? 할수 있지 뭐라고? 더 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둘다할수 있어요 둘다그근데 만약에 받아가라그러면 받아간대 그러면 소관청이 주겠죠? 소유자한테 죠 그렇죠? 이것도 6월이네 그렇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둘다불만 있으면 1월이네 이의신청이 들어간다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해요? 소관청한테 하면. 소관청은 입장 곤란하죠? 곤란하면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보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1개월 이내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돈 문제가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제 지체 없이 확정 공고입니다.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지체 없이 지역 공부에 등록해요.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다못 외워도요. 이건 외우실 수 있어요. 자, 20, 30, 15, 20. 당연히 20일 이상 30일 이내에요. 다시 15일 이상 20일 이내. 그 다음에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이에요. 6611이에요. 6611. 자, 다행히 마지막 공고는 날짜가 없어요. 지치 없이. 자, 그러면 앞에 칠판 보세요. 다 끝났어요. 자, 축첩 변경은, 자, 뭐가, 뭐가, 지적도가, 정밀도가 낮다. 올리자.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자.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데. 그죠? 자, 먼저 뭐가 필요해요? 그 동네 소유자, 3분의 1 동의가 필요해. 그 다음에 친구들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 위원회. 그 의결받고 위에 올라가서 승인받는 거예요. 됐죠? 자, 동의, 의결, 승인. 그러면 승인받으면 지체없이 시행 공고를 며칠 이상? 20일 이상 합니다. 공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자, 이거 누가 설치할까? 소유자 또는 점유자 쓰세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 쓰세요. 자, 표지 설치에다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표지 설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썼어요? 소유자, 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직접 설치해라. 라고 공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청산금을 산정합니다. 돈 문제죠, 돈 문제. 자, 돈 문제는 소관청이 결정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자, 소관청이 조사합니다. 소관청이 조사합니다. 자, 안 쓰셔도 밑에 다 다, 달아놨어요. 걱정 마시고. 자, 조사 누가 한다? 소관청이. 가격 조사하는 거예요. 이땅은 싸다, 이땅은 5만 원이다, 이땅은 3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쓰는 거 조사해. 조사해서 어디다 해? 위원회. 위원회에다가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감 면적에다가 이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곱해서, 너는 100만 원 내라, 너는 500만 원 내라, 뭐, 너는 300만 원 받아가라. 이렇게 결정해. 결정은 무슨 공고? 뭘 벌써 확정이 자, 청산금 결정 공고가 들어가죠. 청산금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공고 한 날로부터 돈 받아가세요. 저, 돈 받아가세요. 자, 나쁘고지. 예, 수령통지. 저, 돈 내세요. 나쁘고지. 받아가세요. 수령통지. 며칠 이내? 20일 이내. 20일 이내.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나쁘고지. 수령통지가 들어가죠. 자, 나쁘는 누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이네 자, 수령이라는 건 소관청이 주는 거를 받는 거잖아요. 소관청 입장에서는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급. 자, 수령 통지를 한 날. 소관청이 통지를 한 날. 로부터 6월이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급.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 6월에 지급. 자, 납부는 이거 뭐 6월이네. 납부를. 납부를 하는 거죠. 자 초과액 부족액은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 자치단체가 먹거나 아니면 부담하거나 하게 돼 있어요. 또냉기까 모질라게 할까요? 어, 돈을 냉기까 모질라게 할까요? 어, 남겨 먹겠지. 주고받고 하면서 남겨 먹겠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이건 잘라주세요. 네. 자이 신청은 납부고지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1월 이내 에 소관청에 이의 신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소관청은 이거 어디로 보내요? 위원회로 보내서 위원회에서 다시 1개월 이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기 6611 이렇게요. 6611 이렇게요. 자 23, 15, 20, 6611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지체없이 지체없이 이렇게 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공고가 뭐라고요? 마지막 공고가 확정 공고. 자,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자, 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 자,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공부 잘하애 못하네. 공부 잘하네. 자, 이런 애들 위촉을 하고요. 여기를 이렇게 끊으세요. 여기다 좀, 좀 붙어 있어. 끊으세요. 소관청 위촉하고 끊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촉하고 위원장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붙어 있어, 지금. 여기 좀, 좀 띄워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붙어나가지고자 됐고요. 자그 밑에 니은을 보시면 자 틀린 게 있죠?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어. 돈 주고받고 다 끝났어요. 그럼 무슨 공고? 확정 공고지. 시행 공고는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건데 돈 문제 끝나면 확정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것이죠. 됐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76페이지에 26번과 27번. 두 문제. 자, 지금 풀어보시고, 그 뒤에는 조금 쉬었다 계속할게요.